나는 지금 이 자리에 든든치 H도 왔으면 좋겠어. 든든치 H 페아트 리뷰할 건데 이번 컨텐츠는 저의 사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안 좋아져서 포맷을 하면서 지난번에 잘 써먹던 맙상사 해변가 회의실이 없어졌어요. 아! 장칼지다나 방금 배였어 나도 화낼라 그랬는데 타이밍을 잃었네 나 지금 꾸지질 갈 당했어 그래서 유몽 부부의 신혼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아 그거는 진짜 너무 기뻐하겠는데 아까 콘텐츠 계속 하는 거임요아냐아니 <웃음> 아냐 아니, 아니, 그래서 그 간단한 어? 저기가 좋겠는데요? 저기 자리 되게 좋은데요? 어? 여기 되게 좋은데? 아니지 원래 회사는 이런 데 있으면 안돼 회사는 이리로 와봐. 회사는 이런데 있어야 돼. 낭떨어지. 왜? 뒤가 없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연비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계시나요? 항상 언제도 죽을지 몰라. 세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여져 있다고. 저런 사람들 특. 자동차 사고 날때 소리 지름 살려달라. 고 <웃음> <웃음> 아 운전 개들 아아 제발 저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나만 살려. <웃음> 우 와, 야, 이로와봐 여기, 되게 좋다 이런 지형 구멍이 쏙뚫려있네 아, 어, 어, <웃음> 어? 야, 여기, 완전, 아바타 여기, 서 o y 가다나 a v e to. Oh, k e v 바바바바. u can go.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아 설마... 아... 정말 살기 싫게 생겼다 <웃음> 불만에 찬 한숨소리들이... <웃음> 그냥 이렇게 다 까두면 안될까? 그디귿자 이거 좋아. 벽은 없애지마. 문은 있어야 돼. 이세계로의 문같아 스즈메 문단속. 스즈메사! 아니 근데... 걔는... 뭐 얼마나 문단속을 안하고 다녔으면 그 영화로 나와? 아 어? 마지막에 그거 도으잖아요아 진짜? 음. 야 엄마한테 안온대 그래. 저기 번호키로 어, 좀 안개서. 바꾸라고 좀 전해줘. 어, 엄마가 안 계셔. <웃음>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어, 아, 진짜로? 아, 아, 아, 진짜. 아 돌아가셨어? 그래? 아, 아. 아. 아 그래서 문단속을 아. 해야 되는 연빈아 명치명치야명치야 영비만 명치야. 명치야. 명치야. 나쁜놈이 되었어요 <웃음> <웃음> 여기가 어. 우리 출입문이야? 어. 아. Ah. 와 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 야, 요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있어 보이게. 없어 보여. 자, 다들 자리해 보세요. 청새 지시. 안돼, 테이블이 너무 좁은데요. 뭔데요? 아니 회사 망했어요? 그 야... 이거 회사가 망한 거야 이 정도면. 이런 회사가. 가가지고 저시골짝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막 이렇게 이것도 옥탑, 어 옥탑구 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지금? 요즘 세상에 옥탑방 가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맞아. 이런 회사가 어딨냐? 진짜 노동청에 이런, 바로 신고해버릴라 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돼 이거는 야 오는 헬기타고 와야돼 여기 아니 이거 굳이 하지마 퇴근하고 싶으면 일로 가면 되는거지 음. 요만큼만 그래 요만큼만 안 <웃음> 오늘은 맙상사 근황뉴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간만에 팬아트 리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달 3월 생일자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음. 팬아트 리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지금 연비가 3월 3일 그 다음에 빗소리가 3월... 와 이름은 어? 깠는데 생일은 몰라? 24일! 와, 와 23일! 깔아넣었구나. 그리고 H가 3월 24일이었습니다 22일! 여기서 긴급질문 빠밤 2D의 생일은 며칠일까요? 정답은 8월 29일이었습니다 알고있지 아, 아, 알고있지 아, 아니 근데 생일. 그럼 내 생일은 다들 아 6월 30일 하지만 선물은 제가 더 크게 했을겁니다 파리크라상 케이크 존나 맛있는걸로 삼 4만원이었나 5만원이었나 하지만 선물은 제가 항상 더 비싸고 좋은걸로 했을겁니다 근데 문상 사주셨잖아요 문상을 캐빈님은. 내가 언제 줬어 문상 2만원 <웃음> 케빈님 저한테 교촌 기프티콘 하나 주고 끝났잖아요 맞아요 저도 BHC <웃음> 치킨 뿌링클 기프티콘. 남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는 뿌링클 유통기한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 이 사람 <웃음> 그거 <웃음> 되는 거준 건데? 그 다음에 그거 부족한 거 같아서 하나 더 보였잖아 이 자식아 그거 왜 말을 안해나 예전에 한번 받아 받은 적 있었음 시켰더니 이미 쓴 거래 아 <웃음> 근데 개 웃겼겠다 어 이거 쓸게요 안 되는데요? <웃음> 돈 내야 돼 <웃음> 어. 그래가지고 케빈님한테 얘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 내가 그랬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진짜 진실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진짜 그랬음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케빈님 진짜 안되는데요? 이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고 다시 줬어 그럼 그걸 얘기해야지 나를 개쓰레기 <웃음> 하지만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약간 팩트체크지 이사람아 내가 받은 게 지금 몇 갠데 지금 나한테 사인 치킨이 몇 갠데 이사람아 아 근데 막상 지가 제일 큰거 받아놓고 너 그거 환불해 맞아요 맞아요 <웃음> 뭐라고요? 너 그거 환불해 그래. 아니 난... 그 대신에 나는 맨날 케빈님 늦는 거다 기다리고 가만히 조용히 어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 그래. 아니 말 잘하잖아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었어 개잘했어 그래. 야 오늘도 한데? 늦었어 케빈님 그래서 그래서 말, 했잖아 한두 번에 X발 이래서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잠깐만 어 쌍욕 파일 이거 쌍욕 파일 이거 남아있냐? 야 이거 지우기 어, 나... 전에 캡쳐해라 캡쳐해 놀캡처해야아 케빈님 또 노쇼 시작 난 서울역인데 <웃음> 자 이거 캡처 하면, 했습니다 말 못하는 해 그래 <웃음> 자 그래서 요즘에 왜 잔학대 관련해가지고 막 대회 준비하고 해가지고 너무 막 못살피고 있어요 주변을 그래서 오늘 잠깐 주변도 살필 겸 해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팬아트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리뷰를 해보자 어 정말 뭐 지금 몇십 페이지가 쌓인 거거든요 지금 세명이 생일자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팬아트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멤버들한테는 화면 공유로 빛우 님은 생일 언제? 하피디도 일단 생일이 며칠인지 말씀해 주시죠. 9월 오늘... 17일? 에? 4월 17일? 아니야. 11월. 9월 16일. 네? 4월 17일. 나는 9월 16일이 똑돌이가 맞아. 4월 11일로 할래. 와, 나가라 그냥 너. <웃음> <웃음> 대부분 이런 경우엔 빛소리가 맞아. 케비 <웃음> 님은 틀려. 빛돌이 님은 배... 100% 틀림. 뭐라고 너? 4월 16일 월일 그러면, 또, 고시네 금방이잖아 또 그러게 어. 저한텐 안 물어보세요 r u 인데요 w h 인데 s 월 o u 일이요 그래 What's your n a m 너 들려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냐? 아니 빗소리가 맞췄으면 맞춘거지? 저기 하트비트님부터 그러면은 미래 a t s y 하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볼까요? 아또 제가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페아트 보니까 한 300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난번에 300... 왜 하트비트, 페아트 게이트가 한번 있었잖아요. 어, 이거 맞습니다. 300장 못 받으면은 그 장수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트비트가 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어제... 야, 그거 어떠냐? 어, 300장 마이너스 실제로 받은 장수 해가지고 그만큼 다이아캐기 아니면은 못받은거 곱하기 한 20정도 해가지고 코딩해놓기 줄 코딩해놓기? 컨텐츠 만들어놓기 290장을 못받았다 그러면 2,900줄로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거야 2,900줄 금방 하잖아 저 눈빛이 네가해봐 약간 이런 눈빛이 <웃음> 보자마자 바로 그냥 다막 생일생일 어 생일생일인데 근데 솔직히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H 이거 종용한 바가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번에 그 방송에서 그 팬아트 자꾸 질척거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예? 방송에 괜히 팬아트 괜히 들락날락 거리면서 질척질척 한다는 소문이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오 당당한데 왜냐면 스위치에 다시 보기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웃음> 오 클립 다 따놓으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돈 주고 시켰다. 이거는 너무 다분이 의도적이다. 약간 어, 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뭔가 어, 채팅창 이거 띄워 놓을 때쓸게 없네. 그려 주기만 하면 띄워 놓을 텐데. 아니, 이거 대기 화면이 영상으로 재생이 된대라고 한적 없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얼마 줬냐 저거. 야, 이거 부럽잖아. 나도 저런 거 있으면 바로 할건리도 <웃음> 빗토리도 더러운거 갖고있어요 <웃음> <키퍼요. 웃음> 부러워한다 어 이건 음, 뭐야 우와 음, 음, 잠자레 음, 그림연비래 음, 그래서 혈빈 머리도 부속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이거 되게 눈이 실제적이네요 뒤통수 <웃음> 탁 치면 나올것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안나와 그래, 아니야 너 저번에 너 지스타갔을때 너 피곤할때 잠깐 눈알 빼가지고 세척하고 다시 넣는거 봤어 이거 근데 수상합니다. 이 이천팔 2008, 삼천팔을 다 챙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수상하다 진짜. 이 이천팔 삼천팔을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챙길 수가 있나? 어? 이거 근데 팬아트 왜 이렇게 삭제됐냐? 그러니까 팬아트가 많이 없어졌는데 내 생일 거시기로 받은 게. 그러게, 근데. 야 여기 왜 바로 1월로가 어떻게 이래? 아, 야, 로그인을 응. 안 하셨네 로그인을. 너 빡대가 아니야? 어? 왜 로그인이 안돼 있어? 나? 아니 로그인을 안 해놓고 지금. 오직... 어쩐지 너무 옛날 거더라. 그니까 아니 하나다 보이길래 아니 다 지웠나? 그 짧은 시간에 사람. 아니 나는 다 나, 나 순간 나 테러 당했나? 고그 생각하고 있었어. 야 이거 되게 힙하다. 그지? 응 음, 이거 되게 힙하네. 어? 오. 오! 야 이거 사인 따다가 해주셨다. 오 음. 오. 음, 연비 사인을 따다가 해주셨네. 저거 어떻게 구했지? 어, 연비 나중에 띠링3천만원 대출 받으셨습니다. <웃음> 야, 야, 연비 이렇게 생겼으면은 야 떠받들었지. <웃음> 비슷하게 생겼을 걸. 뭐? 얼마? 뭐 아, 근데 맞아. 근데 연비 저렇게 생겼어. 아 맞아. 맞아. 연비 마스크 딱 벗으면 진짜 저래 여러분. 진짜로 저럼. 진짜 맞아. 코가 연비 무슨? 연비 마스잖아 너네 진짜 오. 남자애들 너네 조심해라 너네. 망가진다. 너네 지금 지갑 다 털린다 너네. 아, 맞아. 너네 만우절 콘텐츠인가 이 이것도 되게 이쁘다 이거 지금. 음. 마스크 딱 벗으면 연비 잘해요, 여러분. 음! 자, 저렇게 생겼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 들었던 거지. 맞아, 야, 맞아. 이렇게 생겼으면은 야. 나 돈에 빠 내릴 거야. <웃음> 연비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어 옛날에 모구에서 뭐 활보할 때딱 번화도 따이고 그랬지. 여러분. 맞아. 야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다 페나트. 와막 분홍색으로 그냥 아예 그냥 와 힙하다 힙해. 연비 걸로 가득 채워졌네. 와 진짜 잘 그리네. 진짜 예쁘다. 아니 예쁜 페나트 한두개 아니야 지금. 이거 봐. 오, 뭐 이런 좋지. 어 약간 작품성 있는 거부터 해가 이거 오호.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이거는 약간 손그림 같은데? 어, 옌비. 만반반반반반. 어? <웃음> 야, 야, 이거 이거 개귀엽다. <웃음> 야, 저 방송 대기 화면으로 해라야 <웃음> 야, 이거 아 너무 귀여운데? 에, 너무 귀엽잖아. 이거. 머리 잘 말렸네. 머리. <웃음> 야, 파마 잘 됐네. <웃음> 어, 진짜 잘됐다 파마 잘 됐다. <웃음> 야, 이야... 이 이렇게 5번이 넘갔어. 어. 어? 그러게. 어 그러게 일본 약간 그 관절인형 야 이것도 귀엽다 방금, 방금 그것도 영어 잘못되 있지 않냐? 맞아 요 N 비였어 <웃음> 요앤비 에러 몬스터님 아, 요것도 참 귀엽네요 연비 근데 너 영어 닉네임을 제대로 한번 알려주는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아 연바이 연바이 연바이병장 아니 근데 그 지금 올린 화면 바로 밑에 내 영어 이름 계속 떠있어 아 근데 진짜 이제주꾼들 어떻게 이걸 챙겨놨다가 나는 정말 생일 챙기는 거 진짜 잘 못하는데 진짜 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볼 때마다 이건 뭐야 또 어머? <웃음> 이건 좀 <웃음> 더러운데? <웃음> 아예잘 그리긴 했는데 <웃음>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이제 슬슬 또 보통 팬아트들 올라와요 슬슬 보통의 이제 페나트들 이렇게 올라오다가 수리남 마지막화 보면서 신부 입장 이런 장면 이 있었다고? 이런 장면 없었잖아. 잠깐만 이집 비었는데? 아니 근데 왜 창문이 다 깨져 있어? 병원 가보자. 빨간 머리 너 타봐. 아 이거 단체로 쐈던 거. 와. 어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수갑 압수하고 이때 무기 다 뺏었죠. 어. 야어 이야... 2D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네, 뭔가. 오. 오. 투... 오, 오. 2D님으로 보는 한달 발전. 오, 잘한다. 우와. 요. 오, 오, 잘 그린다. 오. 오, 오.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그 버튜버분들 봐도 요런 장식? 요거, 이렇게 X자에 1자 요 장식? 이거 뭐 유행이야? 저 장식 되게 많이 보이더라. 어, 드디어 왔습니다. 따봉치..든든치 따봉치든든치 제가 이거를 보고 아 너무 든든해서 이 표정이 정말 그 맑은눈의 광인인데 되게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음, 너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요청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올라왔네데어 <웃음> 여기, 이제, 갑자기 이제, 따봉비에서부터, 어, 따봉비. 하고, 이제, 따봉디. 따봉디, 따봉솔, <웃음> 따봉비트, 따봉빈. 근데 이거 일부러 이 사람, 이거 배치 봐라? 이거 체크무늬로. <웃음> <웃음> 체크무늬로, 일부러 이거 체크무늬로 올린 거 개웃기다고 이게. 따봉 시리즈. 그러면서, 이제, 맙다봉산 모음집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웃음> 이것도 <웃음> 따봉른자, 어, 따봉른자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맞다봉산, 따봉. <웃음> 그래서 지금 든든치 따봉치 거기에 이제 연비 김명치까지 든든치 에이치 따봉치 김명치 이렇게 붙이기로 했거든요. 어, 야, 투디, 진짜 이렇게 생겼으면 말해줬지? 알아 그래서 잘 안해주잖아 <웃음> 맨날 못살게 굴잖아 그래서 맨날 못생겼다 구박하고 내가 어제 구박했어 야 그리고 못살게 굴는 건 너가 나를 더 못살게 굴지 <웃음> 이제 축포를 터트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든든치에치 생일치 축하치 어 여기 든든츠 에치 생일치 축하치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야 이거 봐 이거를 진짜 노작업이라고 할수 있어?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나보다 많은데? 진짜 웬만한 멤버보다 많이 올라온다고? 진짜로? 그니까. 야 이거 봐. 개잘 그렸어. 야 근데 H이 렇게 생겼으면은 야... 야... 잘해줄지. <웃음> 그래서 구박하잖아 맨날. 그래서 <웃음> 구박하잖아. 뭐라 하잖아 맨날. 우리가 서로 구박하는 이유. 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웃음> 아 너무 슬픈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야두 페이지 가도록 안 끊긴다고? 바로 다음날이 빗소리 아니야? 맞아. 몇 개가 올라온 거야? 야 귀엽네, 귀여워. 아 맞다, 한팬이어 그러보니까 한팬이 생일 선물 안 보냈다야. 전 보냈어요. 아나 바로 보내야겠다. 어? 야 이게 진짜 잘 그렸다. 빗소리 생일 축하. 맞아. 초점. 나 저거 저장해놨어. 아 진짜? 오 와, 이거 그거네. 그리고 각 컨텐츠에 나왔던 빗소리 모음집이네. 이거 두고두고 써먹네. 나봉솔. 어 가성비 너무 좋잖아. 야 뭔데? 야 진짜 야 이것도 근데 뭔가 고수의 냄새가 난다. 야 진짜 뭐 아이돌인가? 오, 옆에 정이랑 신이도 그려놨어.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어 이제 강아지 고양이 키우더니 어, 지새끼들만 눈에 들어오네. <웃음> 아니 쥐새끼 말고 자기 새끼야 자기 새끼. <웃음> 아 새끼. 아. 찍찍. 찍찍찍 아. <웃음> <쥐>, 말고. <웃음> 우와. <웃음> 야 이거 뭐야? 욕조에 왜 들어가 있는데? <웃음>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 옷 입고 욕조 들어가기. 이거 왜 하는 건데? 야, 근데 아니, 이건 좀 잡아라. 아, 문 단속한 이유가 있었네. 아니 문 단속. 군대 열심히 안 들른다고. 아, 새끼는 빨리 내쫓아라. 야, 이건 좀 아, 단속 좀 해라. 아, 카페 아, 책임자 누가 일안 하냐? 야 저걸. 이거 우리 자경당 뭐. 활동하는데 이거 관리를 좀 서홀이 했구만. 어, 이렇게 해서 싹 뭔가 봤는데 이제 하트비트 생일이 <웃음> 다가오는데 뭐야? 어 방금 그렸나 본데? 오. 야 8월 오. 11일 8월 11일에 올라오겠는데요? 4월 16일 아니고?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또 컨텐츠 각을 주시려면 은 300장 대비 이제 몇 장이 올라오는지 한번 봐야겠군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스티키밤이라는 서비스에서 클립 서비스가 있는데 H 그거 깔아놨나요 혹시 방송에? 예예예 네. 예. <웃음> 그거 증거 좀 많이 좀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모종의 작업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증거 확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팬아트 리뷰 해봤고 정말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팬아트 저런 팬아트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자유 게시판을 봐요 일기 같은 걸 쓰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참러도 무조건 카페에서부터 모으기 때문에 일단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